가스를 비롯해서 여 치킨가스고 얘가 돈가스래 여거가 돈가스 돈가스 하나? 네. 어, 그러니까 다 먹어야지 네. 오 되게 푸짐하다 you <laughs>